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레쯔민 이에요 오늘은 10월 11일부로 풀리는 일본 입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객들을 받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일본 여행 건강산업은 큰 직격탄을 맞았었어요 완전한 쇄극정책에서 일본은 최근 여행사 단체 투어 등은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유지하기도 했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을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는 필수 조건이었죠 꽁꽁 묶여있던 일본이 10월 11일부로 한국인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투어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인 자유 여행들도 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풀린 상황은 아닙니다 출입국 측면에서 한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맞으나 검역이 100% 풀리지 않았어요. 검역의 경우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자들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거 얀센의 경우 2차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이 아닌 1차, 2차까지 맞았다면 72시간 내에 PCR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해야 점은 72시간 내 PCR이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 신속항원 검사와 PCR을 헷갈려서 서류를 준비해 오십니다 일본은 아침 비행기가 많은데 서류를 신속항원 검사로 잘못 가져오시면 수속이 불가하오니 출국 전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꼭 PCR 테스트로 받으셔야 됩니다. PCR 결과지 안에는 승객 정보, 음성 결과, 검체 방법, 가장 중요한 검체 시간 등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검체 추취 시간은 컬렉트 타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부 승객들은 서류 발급일인 이슈 데이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컬렉트 데이트 및 컬렉트 타임을 기준으로 72시간을 계산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내가 확진자고 여행 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양성 결과지로는 일반적으로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영사 레터를 소지하여 출력하신 분들이 하나여 수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여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손꼽힙니다. 사증, 즉 비자가 풀리는 대로 저 또한 여행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우 설레네요. 한국과 비행거리가 짧아 맛있는 음식과 그 기분을 전환하러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입국사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